반갑습니다. 당구의 속을 낱낱이 파헤치는 해법당구 빌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자, 제가 지금까지 영상을 찍었는데 벌써 100편입니다. 자, 100편. 테이블에 보시면 자, 대대 테이블이죠? 대대 테이블, 테이블에 보시면 장쿠션과 단쿠션에 점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100편, 101편, 102편 뭐한세편 정도를 나눠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할 예정인데요. 점이 찍힌 이유입니다. 자 이것만 알면은 또 당구를 치시는데 아주 편해지시겠죠.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러 가시죠. 자 100편입니다. 100편은 뒤돌려치기를 치시는데 점이 찍힌 이유입니다. 자 다른 점은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투쿠션과 포쿠션만 좌우 대칭만 설명해 드릴게요 도착이 대략 음, 포쿠션 단 쿠션이죠 10포인트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칭이기 때문에 반대편 10포인트를 보내주시면 되겠죠 자요 때에 보냈을 때의 기울기라는게 있습니다 기울기는 요 정도 제가 이렇게 했을 때 기울기가 한 칸이 넘어가 버리면 기울기 제로가 됩니다. 대략 기울기 1에서 1.5 사이, 그 정도. 근데 이렇게 보면은 공한 개나 공한개반 차이 정도 되죠. 이렇게 되면 기울기 제로가 됩니다. 그러면 좌우 대칭이 나옵니다. 투쿠션 원 포인트, 아, 투쿠션 원 포인트죠. 저기 10 포인트, 저기로. 보내시면 1팁, 2팁, 3팁 다 들어갑니다. 하지만 스피드에 따라 조금 틀리겠죠. 자, 저는 3팁을 주고 1.5를 정도의 스피드로 한번 쳐볼게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기울기가 대략 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울기가 대략 한 칸에서 한칸반 정도 되면 어, 제 공을 밀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그 때에 제가 밀려고 했을 때에 밀리는 각이 기울기 제로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각을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공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대략적으로 기울기 어, 3칸 정도 나오네요. 세칸 기울기 3칸 정도 나오면 어, 뭐 밀면 밀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어, 어느 정도 어, 부드럽게 쳤을 때제 공이 어, 변화가 많이 안 일어나는 그런 배치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도착이 여기. 장쿠션, 포쿠션 첫 번째 있죠? 그러면 이 정도 기울기면 0.8포인트 정도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팁수는 똑같고요. 스트로크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봤을 때 8분의 2 두께 정도 안 되게 맞으시면 되겠네요. 미들발로 나가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득점이 됩니다. 음, 제공이 밀리는 위치에 있는지 안 밀리는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저 포인트, 투 쿠션 원 포인트죠. 자 여기 안 밀리는 위치는 요 정도 떨어지시면은 여기 반대편 맞고요. 밀리는 위치에 있으면. 요 정도 떨어지시면 되겠죠. 10 포인트에서 반 포인트 더 옹인. 요것도 한번 시타를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렇게 배치를 세웠습니다자 이렇게 유제는 공이 밀리는 위치에 있죠. 그럴 때는 당점을 중화단 당점을 주시고 좌우 대칭점에 대략 2 포인트나 5 포인트 안쪽으로 뚫고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10 포인트로 보면 10 2에서 15 사이에 떨구면 된다는 얘기죠. 자, 스피드, 스트로크 다 똑같습니다. 시탈해 볼게요. 자, 요렇게 득점이 됩니다. 자, 스피드를 약간 올렸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이 가능했네요. 이런 식으로 기울기에 따라 좌우 대칭점을 향해서 보내주시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시타 화면을 보시면서 이적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아주 편하게 치는 방법 확실하게 시타 화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타 화면으로 가시죠.